어디시냐고 나너 1층이지? 1층 야외지? 버스 지금 내렸지? 아건나 와야 돼? 어 빠에야, 빠에야. 어? 에야나 빠에야 너무 좋아 이거, 이거 맛있어 어에야 네, 맞아 맛있어 <웃음> <웃음> 알았죠? <웃음> 맛있다고 <웃음> 10대의 맛의 달인 음. 되게 분위기 있다 <웃음> 분기가 엄청 고급층인가? 아! 어? 타 응. 어떤 거? 아, 아. 내가 카시스 오렌지라고 칵테일 을 좋아하는데 그 카시스가. 아니, 얘가 벚꽃을 위에 올려놓고 찍으려고 그러 아, 거로. 이거? 그거 좀 아니잖아. <웃음> 아니, <않나>? 너무 좋아여가지고. <웃음> 어. 어, 피자, 어, 피자, 피자 이거. 제 나이 ]지? 드니까 플라스틱? 좋아 플라스틱 냄새 너무 싫더라고. 코어 완전 영리지네? 코가 이 음. 코가기 영해졌네. 나는 코을 좋아해서 이제 아니 내 메가 오나? 어떻게 나 이거? 야, 꼼꼼하게 넣어도 안 나겠다 나는. 난단이. 아니 코미 어, 영해졌네. <웃음> 내가 인스타로 이제 색감 보정하거 아, 아니 유니온 허락 받아야 돼. 이거 먹 어때? 먹어 진짜. 나안 찍었어 볼까? 나. 안 찍었다고. 어? 아또 있어 여기. 어. 한편더 있어. 나 인스타그래머잖아. <웃음> <웃음> 오잘이구독자 구독, 구독, 되겠어도 먹아 구독자 수래. <웃음> 너무 많더라 이것도 건드리면 안돼 유니 허락할 때까지 어떡해 이거 소식여지는어나 <웃음> 아, 거. 거. <웃음> 미치겠다 오. 오. 옛날부터 얘 감각이 이아나 안그래 그랬나 떨린다 한 번에 성공잖아야 어, 그래.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거 어? 왜? 더 너, 더 너무 눈에 떴는데? 야좀 들고 가왜 들고 서 있어 이제 응, 다 적응을 잘해보면 그치? 이에 응. 응. 태리 어디 있어? 화끈이 뭘 구해? 화끈하겠다. 어 화끈한 매운맛 무슨 뜻이야? 알겠어. 엄청 매운. 어? 엄마 이거 어? 다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야. 응. 아난 이장까지 배웠고, 태리 응. 일장이야. 왜왜 왜 같이 배우잖아? 아니 왜냐면 그 일장들 다외워야지 아. 야, 어 어. 이런 거 없어? 아 기... 있어. 어. 열, 셋, 넷! 차버차 버접고, 얘네. 응? 응? 그치, <웃음> 그, 그, 멋대로 있자. 얘네 멋대로 있자. <웃음> 두통 있으신 것 같은데, 두 통? 아니 이런, 아이야. 이런 거 없어. 아야. 아야. 이런 거 없는데. 에 달아 에 가. 이래 이런 거 아니야. 에와 저기. 에이, 에이. 시 울지 않기. 어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. 아니,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. 언니, 엄마가 하는 거 보여줄게. 이렇게, 이 정도 돼. 하나, 어? 어? 안맞안 맞았잖아.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, 그렇게 됐잖아. 아, 하지마, 하지, 하지 하지 하지마. 하지 마. 어, 겨루기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아니야. 어머머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여기 때리는 거지. 있 어! 투자 아니야, 뭐, 중요해. 좋다, 준비. 아! 어느 정도 때릴 거야? 이 정도로. 啊哎哎哎